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쌤 사랑이 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년 아이들을 맡으면 교실에 꼭 산만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엉덩이를 의자에 가만히 못 붙이거나 뒤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다. 그런데 이 아이들 어떻게 집중력 키워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만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실 때 학습하는 양, 공부해야 될 양이나 공부해야 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어 문제집이나 연산 문제집을 푼다고 했을 때 한쪽을 할 것인지 한 장을 할 것인지 두 장을 할 것인지를 아이들하고 함께 정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10분을 할 것인지 15분을 할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분만 저는 10분만 또는 저는 두 장을 저는 뭐한 장을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쉽게 해낼 수 있도록 작은 양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또는 10분 학습지를 한다고 하면은 한쪽이나 한 장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없이 그 짧은 시간에 쉽게 해낼 수 있는 양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해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늘려나가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앉아서 집중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타이머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 시간 안에 아이가 끝냈을 때는 또 작은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과자 같은 걸 주셔도 좋고요. 스티커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양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할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한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학습지나 문제집이나 공부도 하지만 1학년 특히 아이들 보면 저학년 아이들은 4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이들의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돌아다니지 않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습관도 좀 길러주시면 좋은데 집에서 아이들이 색종이를 접는다든지 또는 색칠하기, 컬러링 같은 거 되게 정하는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색칠하기라든지 또 미로찾기, 숨은 그림찾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걸 놀이식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들 엉덩이 힘을 조금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만한 아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은 에너지가 많고 좀 활동적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서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집안 환경 또는 아이 방에 그 공부하는 환경인데요. 아이 방을 예를 들면 가능하면 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방에 있는 물건들을 좀 적게 해 주시고 정리정돈 해 주시고 책상이 있으면 책상 위에는 가능하면 장난감이나 여러 물건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공부할 때는 책상 위에는 교과서하고 필통 외에는 다 정리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 책상 위에는 공부하는 학습지면 학습지, 문제지면 문제집하고 필통 정도만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에 책꽂이가 있는 책상보다는 전면에는 아무것도 전면벽이 없고 책상 위도 무언가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도록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이나 책들도 책상 앞에 보이지 않고 아이 뒤쪽이나 옆쪽으로 정리정돈되어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아이방의 색상도 조금은 차분한 색, 그런 색으로 해주시면 좀 산만한 아이들이 그 방에서 공부할 때는 좀 차분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엄마는 밖에서 TV를 보거나 엄마는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특히 산만한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도 일정한 시간으로 정하시고 엄마가 집에 계시다면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니 뒤에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적당한 시간을 이것도 아이랑 같이 정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먹는 그 사이로 정하셔도 되고 아이가 뭐 학원을 가거나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그 오후 시간에 함께 계실 수 없으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먹고 좀 쉬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그때 아이가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부모님도 옆에서 같이 책을 보신다거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같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공부하라고 하고 부모님은 TV보거나 어, 핸드폰을 하면 아이가 그쪽에 관심이 가서 자기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아이가 공부할 때 같이 부모님도 책을 보시거나 뭐 신문을 보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만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입니다 산만한 아이들이 사실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에 방해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운동을 잘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잘해서 수업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산만한 행동을 할때 너무 혼내고 나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때칭찬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산만한 그 부분이 강점이 될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학급에서 늘 산만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들에게 물론 규칙도 알려주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지도도 하지만 이 아이의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고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은 제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이 아이가 학급에서 산만한 아이로 이렇게 낙인되지 않고 학급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가 산만한 행동을 보였을 때 혼내고 이렇게 억압하기보다는 조금 이 아이들은 약간 허용적인 것도 좀 필요해요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세세한 규칙보다는 아이가 조금 소소한 문제 행동을 했을 때는 조금 그냥 넘어가 주시고 정말 안 되는 것을 했을 때는 물론 이렇게 스탑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소소한 행동들은 넘어가 주시면서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했거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탐구하고 그럴 때는 이 아이를 많이 지지해 주면서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만한 아이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발산할 시간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실 때는 조금 짧고 간결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길게 훈육이 들어가면 벌써 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스탑하고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그 행동이 어떤 이유로 절대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짧게 간결하게 훈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분을 공부해도 1시간을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집중력 키우는 것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시면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수월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초등맘들 응원하고요. 사랑합니다.